성령이 생각, 감정, 오감으로 살아가는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. 그걸 보고 우리가 성령을 만났다고 하지만 성령의 실체는 I am 이라고 하는 존재감 외에는 아니에요. 근데 우리가 I am 이란 존재감을 느낄 때, 체험할 때 빛도 보이고 황홀감도 오고 한 그건요. 다 생각, 감정, 오감의 작용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 비닐봉지가 하나 있죠. 제가 주먹으로 밀어넣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은 제 주먹을 보는 게 아니에요. 비닐봉지가 올라온 걸 보는 거죠.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을 만나면 황홀하고 빛이 보이고 하는 거 여러분 혼의 변화지 성령이 아니에요. 그 자체는. 뭐가 성령이냐. 이것도 지금 벌써 같은 차원이지만 다른 차원이에요.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내가 견성했네. 성령 체험했네. 이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체험도 가능한 거예요. 그런데 그건 혼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체험하는 거예요. 근원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 체험이 아니라 본질적인 체험은요. 사실은 여러분이 원래 그,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원래 임해 계시는 그 자리를 여러분이 자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성령이었다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. 사실은. 나타난 현상들은 성령이 혼에 일으키는 변화들이고요. 사실은 결국 혼은 성령을 볼수 없다니까요. 만약 여러분이 단순히 혼이라면 여러분이 원래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혼의 변화도 음미하면서도 스스로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. 이게 진짜 성령 체험입니다. 내가 원래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체험이라고 말을 하면 벌써 나와 남이 갈리잖아요. 그건 혼이 하는 거라고요. 혼이 하는 거예요. 체험이라는 말을 쓰면 혼이 채, 혼이 성령으로 일어난 변화들을 체험하는 거예요. 그렇죠? 혼이 이 성령을 봅니다. 그러면 혼이 성령을 본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대로 된 성령 진정한 성령체험은 아니고 성령체험이 진짜는 여러분이 스스로 성령이라는 걸 자각하는 거라고요. 그냥. 그러니까 성령으로 존재하는 거예요. 그냥.